짠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데이토나로 찾아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다 금통이고요 1 8 k 옐로우골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약간 좀 로즈골드처럼 보이기도 하시죠 이게 이쪽이 무광이고 이쪽이 유광 이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색깔이 약간 독특한 옐로우 골드이면서 약간 옐로우 골드가 아니게 보이는 특징이 살짝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쪽 베젤도 유광이고요 다이얼은 이렇게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원래 스포츠 모델인데 드레스에도 잘 어울리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레퍼런스 넘버는 116528 이고요 전체 이름은 퍼페얼 코스모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이쪽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고요 보시면 3시쪽이 30분짜리 6시쪽이 진짜 초이고요. 9시쪽이 12시간을 나타내는 초입니다. 그건 당연히 위, 위쪽 위 스타트와 스탑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연결이 되어있고요. 데이터나의특징답게 이렇게 돌려서 열고요.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열어져있는 상태에서 스탑을 누르면 이렇게 스탑이 됩니다. 하지만 6시를 보시면 60을 넘기고 있죠. 이게 초시계입니다. 이렇게 다시 가고요. 리셋을 하면 스탑을 하고 리셋하면 이렇게 세 군데가 리셋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여러 개 롤렉스라는 각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트리플 락입니다. 7mm 짜리고요. 이렇게 하나 둘셋 있고 가운데가 큰게 있는데 이건 금을 나타냅니다. 이 제품의 최대 파워 위접 시간은 72시간이고요. 그리고 방수는 100m입니다. 클래스푸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광, 무광, 유광, 무광, 유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클래스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고요. 다시 한번 열어서 이렇게 짠하고 롤렉스 각인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데이트 문나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질링크. 이렇게 해서 아무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 이 봉과 여기 홈. 이쪽으로 볼까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 좀더 홈이 잘 보이는데 이 홈으로 0.5mm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이질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750, 여러가지 각인, 그리고 방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m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돌릴까요? 그리고 닫고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한칸뺀 상태, 이때 시계를 돌리면 조정이 되고요. 음... 롤레스의 특징답게 약간 빡빡하게 돌아가는 느낌의 시간 조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넣으면 초가 가고요 아래에는 있 진짜 초도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레퍼런스 넘버 116528 열로골드의 전체가 금통이고요 다이얼이 하얀색 그리고 방수는 100m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72시간 이와 같은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